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득이 되는 특강을 하나 키획했겠습니다 이름하여 4시간이면 충분하다. 통기타한곡 완성 된다 클래스입니다. 아니 석 달을 배워도 한곡 칠까 말까 하는데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하면요? 말이 됩니다 어? 아 깼셨네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이 있었는데 그거 걸라고 이렇게 프린트하는 게 여기 발견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서울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콩쿨라 가가지고 3등 했었던데요 그때 받았던 상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어, 이거 하나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음악 실기교사 자격증이에요. 교원 자격증. <웃음> 참, 이거 참 받으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네. 이거는 위촉장이에요. 그 부산 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가 그 교사 연수할 때 강사로 초빙돼가지고 갔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위촉장입니다. 그때 부산 시내 선생님들이 33분 정도가 참가했던 연수였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은뭐 선생님들이 제 수업 듣고 이렇게 자세하게 잘 가르치고 쉽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었다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었던 그런 연수였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조금 납니다. 아,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자랑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해 봐주십시오. 어, 특강 이야기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타 실력은 왜 늘지 않는 걸까요? 사람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제가 겪었던 수강생 전부 다 100% 다 그랬었습니다 음악 용어에 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해보라 하면 말을 못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악의 정의는 뭘까요? 머릿속에 지금 맴도는데 말이 지금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죠? 그거는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른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지 기타 실력이 늘수 있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입니다. 어때요? 깔끔하지요? 기타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가 이 문장 한 문장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기타는 어떻게 치는 걸까요? 아니 기타 치는 건 몰라서 내가 이 영상 보고 있는데 내보고 그거를 부르면 내보고 지금 무슨 말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타는요 양손으로 치는 겁니다. 자 왼손은 음정이나 코드를 잡고 요 오른손은 요 피크를 잡고 징가징가 치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뚱가뚱가 뚱기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요 그거는 장식입니다 기타 실력이 잘안느는 이유는 요 첫째 음악 정의를 모르고 용어의 개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양손으로 기타를 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합니다 셋째 연습해야 될 테크닉적 요소가 뭔지를 모르고 그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무수히 많은 강좌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를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번째 가장 큰 이유 우리는 연습.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연습하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시죠? 그 연습이 과연 진짜 연습이었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습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습이란 말보다 트레이닝, 훈련이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요 연습을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냥 칩니다. 코드 소리가 안 나는 거 모르는 척 하고요, 그냥 칩니다. 그리고 박자가 안 맞는 것을요, 모르고요, 그냥 칩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수강생분들께서 오셔가지고요 한계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잘 됐는데 선생님 앞에서만 오면 잘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요 내가 틀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캐치를 못하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니까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트로놈이나 반죽이 같은 거잘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잘못 맞추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계가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뜨끔하신 분 계시죠? 지금? 덴다클래스 특강에 오시면 통기타 스트로크 반주법으로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타를 1도 모르고 오셔도 4시간 수업 받으시면 나갈 때한곡 치고 나가십니다 음악의 정의, 용어의 개념 정리, 오른손 스트로크, 박자 맞추는 법, 리듬 주법 연습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왼손 코드 소리 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연습하는 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손 만들어 주는 기타리스트잖아요 제가 손을 딱 대주면 안 나던 소리가 딱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이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소리가 탱하면서 어 예,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딱딱 집어 주시니까 정말 제가 들어봐도 소리가 선명하면서, 그래서 그의 뜻을 이제 확실히 알것 같아요. 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에는 그 뜻을 확실히 알것 같아요. 음. 정말 굿입니다. <웃음> 아, 앞으로 정말 잘칠것 같은 그런 희망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웃음> 그, 이, 이 소리가 확실히 부드럽네, 이 소리가. 그쵸? 아, 전에 하던 대로. 네, 네. 전에 하던 대로 잡으면 이렇게 네. 잡아야 되는데. 네. 소리가 잘안 나지. 뭐. 약심하고 해보자. 이 c t u a l l y I have 도 이게 n g e r I'm not 나는 거거든요. 음. 잡 o t 는 손에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가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그죠. not s 이 r e 덜 m not s u 통기타는요. 한 곡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으면요. 모든 곡을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바뀌는 것은 주법이랑 코드밖에 없습니다. 덴다크레스를 수강하고 계시는 우리 수강생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을 안 켜서 칠때 시간 좀 많이 걸렸거든요. 또 그걸 지금 하니까야가 치고 넘어하니까뭐한두분도 하니까 그냥 거또 따라 들어가요. 그죠. 네. 거기서 문제 되는 게 네. 코드. 코드가 다 익숙하지 않은 코드. 앞에, 앞에 코드는 다 사람을 안 깨서는 다 코드를 내가 숙지를 했고. 네. 보야 같은 친구는 보니까 없는 코드가 있잖아그안 그렇죠. 나왔던 코드. 안 나왔던 코드가 안 코드. 그거를 잡으려고 하니까그 네. 코드가 약간 이게 좀 익숙 안 해서 그렇지. 그렇 아는 코드는 검색없이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만 제대로 하고 나면. 네. 두 번째부터는 엄청. 바닥이 좀 느껴지고. 그렇죠. 시간이 확 빨라져. 예. 코드만 좀, 자기 좀 약간 익숙하면. 네. 검색세 넘어, 넘어갈, 넘어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그것조차도 코드 연습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쵸. 그렇죠. 코드, 코드를 배웠지 않습니까? 네. 디테일하게 어떻게, 네. 그쵸. 그렇죠. 연결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네. 디테일하게 피웠으니까. 네. 그걸 피웠으니까, 검색검색이 코드가 넘어갈 때 음이 안끊기고 네. 바로바로. 바로 네. 그 그쵸, 그렇죠. 고쵸잡는 그 방법. 네. 그죠. 그게 지금 선생님이 느끼죠? 세상에 느끼죠? 제가 안 느끼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안 느끼면 안 오죠 네. 저는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용어 개념 정리, 양손 사용법, 통 기타 한곡 완성 로드맵을 4시간 만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된다 클래스 지금 바로 등록하십시오 이이 이 특강을 제가 기획을 하면서 지인분들에게 의견을 좀 물었는데요 이 특강 내용을 들으시고는 그분들이 지금 등록하고 싶다고 벌써 3명이나 예약을 했습니다 늦기 전에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문에 있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입금하십시오. 입금자 우선으로 선착순 12분만 특강 수업에 모시겠습니다. 얼리버드 특전으로 목요일까지 입금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열정페이도 드리겠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특전도 있습니다. 자리가 12석 밖에 없습니다. 늦기 전에 등록하시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잘 배워서 남은 여생 재미나게 기타 치면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